어? 지금이다 아어왜그러시지 <웃음> 아 아, 모르겠어 내가 내 라인 이기면 게임은 이기거든요. 점수 차이가 좀 나서. 아름 아, 근데 미니언 두 마리. 아. 도시 내주면 안 됐는데. 내줘 되겠다. 어차피 아먹어야겠네 기회가 한번 오겠는데? 유성에다가. 야. <웃음> 젠지 어? 아니야? 아, 나 빡세게 하네, 괜히. <웃음> 처치 어 한번 온다니까 이거 기회가 그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다음 라인을 좀밀뤄줬으면 좋겠는데 와 이게 안 죽어? 밀어주지 와서 좀 이거 밀어주면 게이득인데 네이스! 네이스! 좋아요 포탑으로 진짜 개밖에 말때만 가는 템이신 선신발 왜 와이 시야 잡으려고요 케이님 자 케이님 아. 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왠지, 괜찮아. 지왠 나와요? 나온대? 그런게 나온다고 진짜? 방금 6랩을부시에서 찍다보니까 아예 몰랐죠 라이 집장에서 수가 없었죠 아 만약에 나온다면? 나온다면 무조건 가지 그냥 안갈 이유가 없으니까 그치 라이저가 게다가 유성이라서 한번 따면 계속 따죠. 아 네. 근데 이렇게까지 빠르게 할줄 몰랐네 오늘 게임에서 약간 방송감 없어도 이해해주세요 안 되는데. 진짜이 <목소리도> 날아간 거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어, 라인 부치죠 <웃음> 집간다이 또 롱스워드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라인 고치면 게임 커졌는데오픈 <웃음> 어, 나왔다 캐리 인정 사이버 클래스 인정 살라스 이거 밀어야 되나 그러면 잃어버어난 <웃음> 언제나 테체 도전하고 있다고. 근데 이런 상황이면은 솔직히 탑라이너가 아닌 상은 이게 라이즈가 만약에 그 탑라이너 프로게이머셨으면은 내큐를 피하려고 했을 거거든. 근데 잘 보신... 그러니까, 눈썰미 있는 형님들은 아시겠지만 큐를 지금 다 맞고 있어요 라이즈가 모빙을 하나도, 하나도 안 하고 있어 미드라이너라서 클레드이몇번안만나 봐서 그래 전형적인 그거죠 미드 챔프들이랑만 라인전 서보니까 약간 염두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 요 운이 좋았어 좀, 좀 많이 라인 관리는 이렇게 따이면은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불성설이 이렇게 죽으면은 라인 관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목소리> 뛰어다녀 볼까요 이제 말처럼 별 필요도 없네. 태과리 <목소리> <목소리> 나이트. 먹기 위한 몸부림. 이거 라이즈 한번 타보면 은또잡업이다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아 갖고 놀걸 <웃음> 갖고 여기다가 궁이나 점마로 죽일걸 아그 맞아 맞아 근데 치감이 지금 부패 카운터로 엄청 들어가는거 같아 진짜 피가 안차 가안 차. 부패를 먹어도 상대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서 그게 좀 무례하게 느껴져. 이런거 던지면 어차피 비벼지거든요. 깐다리, 깐다리. 끝까지 쓸 거다잉. 깐다리. 시감 체감 미공판은 좀 되네요. 아무래도 상대가, 그, 부패를 들고 왔는데, 비스, 어, 뭐냐, 시, 간의 공물약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몰라서, 좀 되는데? 미드클레드 요우무 가시면 안 돼요. 요우무는, 진짜 흥했을 때만. 진짜 흥했는데, 답이 없을 때만. 그때만 가는 거예요. 약간 양날의 검이야, 요우무가. 이런 상황에서는 요우무를 가도 되는데, 근데 이렇게 요우무 가서 한두 번, 세번 죽다 보면은, 뒤집히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탱갈 때. 그게 진짜 탱도 안 되고, 그냥 진짜 순수한 암살용 템이잖아. 그 말은 앞에서 꽝 부딪히는 클레드한테는 되게 위험한 템이란 소리예요. 근데 왜 애니비아 있지 지금 메타 애니비아 진짜 쓰기던데. 레 애니비아도 약간 리워크나 리메이크 중에 해당해야 되는 그런 챔프 중에 하나인데. 차라리 사이 여기 가고, 애니비아가 일로 왔으면 은 구도가 아예 바뀌었을 수도 있어. 저는 주포를 많이 선호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정말 빡센 AP 하나가 있는데 라이너면은, 그러니까 말라인에 AP 어, 피치 같은 애들이면은 주포 무조건 가고 그왜 이제 애매한 AP도 있잖아 빼지 않는 AP들 초반 라인전에서 그런 애들은 이제 정글이 AP면은 주포를 가고 정글 AP도 아니면은 그냥 체력템 계속 올려야 해. 네밤 끝도 괜찮아요. 베인 상대로 좋아 밤 끝. 밤끝 키고 돌아가면은 베인이 선골 써도 그거에 씹히기 때문에 베인 상대로 되게 좋아 쨔제 <목소리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이걸 이기네, 근데, 진짜. 어, 좋아요. 역시, 썰랭은 아마추어지.